술 먹고 자가지고 진짜 엄청 고웠어요. 목소리도 잠기고. 오늘 사용하는 첫 단계는 요거. 올영 부동의 그 1위인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젤을 사용하겠습니다. 을픽스처는약런 그 느낌. 이게 워낙에 입소문이 자자한 아이템이라서 진짜 많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젖은 얼굴 상태로 쓸수 있어서예요. 그냥 이런 필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 하고 나서 막 물기 닦고 그러면 은 엄청 비찮는데 물기 있는 채로 이렇게 워터 필링을 해주니까 편하기도 하고 마찰도 줄어서 완전 저자극으로 각질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쿠아 세라마이드랑 필리미선성 포뮬러라서 이렇게 필링하고 나서도 피부 장벽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사용을 해도 브라이트닝이랑 결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진짜 바로 맑은 뽀얗 피부가 됩니다. 이렇게 세안 다 하고 나면은 엥? 하는 반응이 진짜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한가지 이렇게 한 번만 사용을 해도 블랙헤드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수분도 개선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분자 히알루론이랑 특허받은 비타민C 덕분에 필링을 하고 나서도 촉촉하게 광채가 흐르는 거예요. 이제 한번 닦아내도록 할게요. 닦았는데 훨씬 더 피부톤이 맑아졌죠? 붓기만 빠지면 될것 같아요. 데일리로 자극 없이 꼼꼼하게 각질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 뭘 해도, 뭘 발라도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1일부터 7일동안 진행되는 올영 세일에서 이 모든 구성이 14,000원에 할인된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1년 전부터 너무 가고 싶어했던 오파토라는 곳에 브런치를 도전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숙소가 오파토랑 진짜 가깝거든요? 근데 거기가 생겼을 때부터 막 웨이팅이 무조건 필수여가지고 감히 도전도 못 해본 곳이었는데 일단 오늘 해보고 못가면딴데 가려고 뭐 카메라 건데 왜 이래? 너무 초라해 보여서 틴트부터 바를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밥 먹고 헤어지기 아쉬운데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해도 되고 없는 친구는 집에 가고 싶은 거겠죠? 옷도 안 갈아입고 화장부터 해버렸어요 나 여기 어떻게 산다야 아, 한 번만 들어올 생각으로 가야지 다시는 못돌다가서 다시 못 돌아와봐 아, 되게 좋다 음, 엄청 이쁜데? 너무나 안녕 거울이 이아 진짜? 이티입이괜찮질 괜찮은데. 이 티질이 괜찮은데. 은데이이 괜찮은데. 이 티질이 괜찮은데. 이 티질이 괜찮은데. 이 티질이 괜찮은데. 이이는질이 괜찮은데. 나 티질이 괜찮은데. 이 티질이 괜찮은데. 이 티질이 데이티데요 너 먹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먹을게. 먹어. 봐 아, 어, 감사합니다. 와우. 잘 먹겠습니다. 야너 먹어. 썰지 말고. 먹을려고 썰는 거야 나 지금. 다 썰지 말고 너 먹을 것만 썰어라 이거지. 신거 아니야? 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진짜로 정말 예뻐 꼼새빠 얘기지응 너무 생각 너무 많아 너무 공황 도둑 같아 나한 속삭이는 모습이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때가 내가... 김이다 <웃음> 아, 그건데? 어디 한번 빨대로 먹어봐라 2탄 아 짠다 맛있다사우드 <웃음> 음. 그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게어사우드가진 <웃음> <웃음> <웃음> <좋아? 웃음> 시리얼을 이길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비교하지 마요. 비교해, 맞아. 맨날 비교해. 시료 다음으로 맛있어. <웃음> 아니, 비슷해. 그만큼 맛있지? 아, 진 비슷해, 비슷해. 제가 작년부터 너무 갖고 싶어 했던 글랜 웨이버리 부츠예요. 앞코 둥글둥글하고, 이번 겨울에 뭔가 소일될 것 같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는 가방이랑 또 커플이 됐어. 이거는 나띵이튼 제품이고 요즘따라 뭔가 이런 스타일을 좀 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웨이드 재질. 평소에 맛땡김이랑 저랑 좀잘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셔츠 보자마자 이뻐서아이거나 아이들한테 이거 말해야겠다 해서 받아낸 셔츠랑 남자친구님께서 선사하시는 슈프림 모자입니다. 제 오랜 위시였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모든 게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완전 세트 아이템처럼 진짜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거 셔츠는 단추가 이렇게 히든 버튼으로 있어서 잠그면 약간 이런 식으로 살릴 수가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잠궈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부츠도 완전 찰떡이죠?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마워 <웃음> 이렇게 쳐다보는 당신 오, 괜찮 자야.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오. 다른 걸로 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시고요. 감사하시네요. <웃음> <웃음> 아셨으면 살짝 끝내서 시험해 보시고요. 이거 리몬드랑 막 비교해가지고. 오, 나 이거 좋은데? 오, 음. 음. 어, 신기해. 여러분, 네. 어. 네. 어. 이거 발렌세나요. 여덟 게 엄청 크다. <웃음> <웃음> <웃음> <아가는 우리였누 웃음> 진실의 종합 <종아>, 울려라 <웃음>